와 시청자분 추천으로 온어 강릉의 시골 식당 야 여기서 망치 매운탕이라는 거 오늘 먹어볼 거예요 망치 매운탕 음. 아 이게 망치예요 아아 아 이게, 이게 망치였구나. 아 아하 이게 많지? 어. 자, 메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네. 첫째, 셋째, 화요일, 네. 휴무입니다. 아. 국내산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네. 음. 자, 반찬은 이렇게 조금 건조하게 어, 나오고, 어이게 이름이에요. 어. 와우 아우 원래 이기 망치랑 성분 네네 네. 오늘 도녁이 있어서 도녁은한 들어. 아저는도한마어로네 감사합니다 네감사합 아 <웃음> <웃음> 그래, 그래, 살이 좀 단단해서 여기서 망치라고 부른다고 하거든요 아 이거 어제도 저 라이브 하면서 좀 술을 한잔 하고 예. 강릉 바다 보면서 좀 술을 한잔 했는데 여기 망치 매온탕이 시청자분이 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좀 먹으러 왔는데요 오. 아 지금 수제비도 들어있고 여기 지금 여기 1인분이에요 1인분인데 양이 꽤 돼요 그거 좀 이제 한가하실 때는 이제 1인분이 주문이 되는데 좀 바쁠 때는 또안될 수도 있다고 해요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아프실 분들은. 예. 자, 국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우와... <목소리> 어... <목소리> 와, 칼칼 개운한 게 이제 죽여주는데? 아, 그리고 이제 알이 조금. 입안에 씹히는데. 와. 아, 먹자마자 지금 국물 한입 하자마자 바로 해장 지금 직방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아. 일단 가자 미구이도 나와야 되니까. 아. 아. 자 망치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쪽 동해안에서만 나오는 생선이라고 해요 근데 싹 보면은 지금 얼핏 보기엔 약간 음, 아구 비슷한 느낌의 살인 것 같거든요 음, 음. 어 어우, 어우 살이 좀 탄탄한 게 어, 굉장히 좋습니다 와. 음, 음. 아우 예감사합니다이 어, 네, 조깔들 네, 좀 네, 보세요. 와 어, 예. 예. 어허. 어. 아. 가자미 구이도 예. 네. 나왔습니다. <웃음> 아. 데깔 아주 그냥 아름답다, 아름다워. 와. <웃음> 야, 야 조조한 살들이 진짜 와 고소하면서 오. 아우 음. 저 탕이 진짜 칼칼한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우 젓갈 아이저 음. 분위기도 진짜 좋고 시골집에서 꼭밥 먹는 느낌. 어. 어. 어, 지금 벌써 땀이 좀 송골송골 맺힐라 그러좀 어제 밥은 술이 좀 해장이 되면서 아. 밥한 숟갈 다 떠서 가자미 살을 탁 궁글 올리고. 개운하고 또 시원한 강원도지 김치 다 올려서 오. 와 oh 야, 지금 되니까 이 망치라는 생선 원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 음. 아, 이게 망치예요? 아, 아 이게, 이게 망치였구나. 아. 음. 이거 드실 때 조금 장가시들이 몇개 있는데, 그건 조금 이제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생살이 지금 너무 맛있어요. 보이는 모양은 약간 아구 같아 보이기도 한데 약간 생태 약간 그런 느낌, 네. 생태 그런 느낌. 탄성이 좋고, 아. 지금, 회장이. 바로 그냥 다이렉대요, 전부. 시원칼칼한 국물이 좀딱 몸속에 들어오니까, 어. 바로 지금, 예, 어제 그 저기 먹었던 술이 지금 바로 좀다 나온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또 다시 또 술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음. 아, 아, 와, 아, 아, 아, 진짜 그다은 건데 오늘 해장 메뉴 선택은 진짜 역대급 역, 아 역대급이었습니다. 진짜 아, 시원하고 이 진짜 가라란 이 국물 그리고 이 망치 살은 아 살짝 단단한 하면서 씹는 재미가 굉장히 좋아요. 어, 아. 아 이거 또 생각날 것 같아요 저는 망치미운탕 와우. 강릉 쪽 오면은 아, 무조건 앞으로 좀 들려야 돼아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아, 강릉에서 원도강 먹어본 망치미운탕 그리고 가자미구이 진짜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자, 아,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